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치킨은 두둥 탕 홈플러스에서 신메뉴 당당 치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는데 콘소메치킨 그리고 매콤새우치킨 할라피뇨 마요소스 요번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당당치킨이 혹시 신메뉴를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 와그 빠른 시간인데 어, 어떡해 콘소에를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옥수수랑 이렇게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두 개, 옥수수 두개 그때 먹었던 것보다 닭이 좀 쬐끔해진 것 같지? 음. 그냥 보면 프라이드 같아요. 근데 콘소메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다. 좀 뭔가 그냥 후라이드에서 콘소메 향 살짝 넣은 느낌? 여전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짜지 않아. 너무 좋아. 앙 물었을 때 향이 확 난다 그말고는좀 은은해요 음 여기 진짜 F있으면 무조건 강추다 여전히 닭상태는 최상이네요 자, 이번에는 새우 먹어볼게요. 새우는 두 개, 세 개. 새우는 세개 들어있어요. 매콤새우라고 써져 있는데 좀 매콤하네요, 확실히. 음, 어, 음. 우와. 진짜 역시 조각이 근데 크다 크기는 맛이 듬뿍 있는거 먹어볼까요? 매콤하네 조금 매콤해요 근데 막 엄청 맵진 않은데 한 조각 먹었는데 매콤하면 좀 매콤한거 같긴해요 그 전에 먹었던 양념소스랑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매콤한게 더 추가됐어요 오 아, 뜨거 양념치킨은 전자레인지에 돌렸고 그. 콘소에는 오븐에 에어프라이에 돌렸어요 양념은 에어프라이에 돌리면 타니까 맛있어 여 <웃음> 저한테 좀 뻑뻑하네요. 여전히. 여전히 빡빡한 닭가슴수. 재료 갈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구독 이번에는 처음 먹어보는 할라피뇨 소스에다가 콘소메를 찍어 먹어볼게요 오 냄새 엄청 좋다 오케이. 먹을까? 자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다 음 제가 샀던 홈플러스는 이게 계속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왔는데 왜 이걸 안 팔았을까요? 진작이. 너무 맛있는데. 근데 후라이드가 제일 진짜 맛있는 것 같긴 하다. 아 진짜 오늘 기분 좋은 하루네요 진짜 막둘다 성공이야 하나 둘셋짠목 발견 이거 보자 이거 진짜 물렁살 같아 완전 내 스타일 먹은 건 뷰셉티 자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후라이드랑 양념의 차이는 무엇이냐 저, 저라면 이게 7,900원인데 후라이드랑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옥수수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얘도 양념소스는 비슷한데 매콤함이랑 새우튀김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7,900원에서 9,900원으로 뛰었어요. 새우 3마리 때문에 2,000원이 오르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매콤한 거 드시고 싶으시면 이거 추천해드리는데, 뭔가 새우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뭔가 굳이 이런 느낌이면 그냥 그 당당 양념 치킨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와이 가격에 이거는 정말 최고야 최고.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 되겠습니다. 안녕!